안녕하십니까 성형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술 후 상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찢어지거나 아니면 수술로 인한 절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가지 관심을 많이 쏟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를 아셔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알수 있겠죠 상처라는 것은 결국 단백질과 단백질이 찢어져 있는 열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꿰맬 때 이런 상처와 상처를 실로 잡아 주는데 우리가 잘 꿰매면 상처가 잘 붙고 깨딱하게 꿰매면 상처가 덜 붙는다고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상처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덜 움직이라고 부목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꿰맨 자국이 있어야 상처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뼈가 부러졌을 때 기부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밥이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단지 도움을 줄 뿐이죠 또한 우리가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상처를 낫게 한다고 보통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항생제는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균이 들어가더라도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도록 하는 것이지 실제 상처가 낫도록 하는 약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는 그동안 아플까 봐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약을 쓰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상처와 상처가 빨리 붙도록 하는 것은 의사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상처가 낫는 것 결국 단백질과 단백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뇌화수체의 전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성장 호르몬이 간을 자극시키고 간에 있는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라는 IGF 호르몬이 상처와 상처를 붙이는 단백질을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스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을 최대치로 많이 올려야 단백질이 빨리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언제 많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가장 편안할 때, 잘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할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수술하고 나서 고강도 운동을 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동안 상처를 낫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4일 게시가 가장 깊은 잠을 잘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잠을 잘못 잔다면 상처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잠이 의사가 되는 것이고 치료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통증이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잠을 더안 자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상처가 잘 나을까 회복은 더디진 않을까 후기를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더더욱 걱정을 해서 이것이 불면증을 만들고 불면증이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걱정이 오히려 더 악영향을 시켜서 상처 회복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영향을 스스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기 숙면을 해서 깊은 잠을 자도록 편안하게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잘잘수 있도록 아주 컴컴한 암시를 만든 후에 일찍 잠을 주무시고요. 그리고 상처에 회복되는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거꾸로 말하면 상처에 덧나는 음식을 안 드셔야 되겠죠. 그것이 가공 첨가제가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밀가루로 된 음식이나 설탕, 조미료 이런 것들로 버무려져 있는 음식들이 상처를 덧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가공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자연 음식인 채소를 많이 드셔서 특히 뿌리 채소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파리 채소는 상처 회복, 지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소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고기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 찢어진 분들은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 일찍 자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의사 선생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